아니면 아예 오지 말든지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<웃음> 어따 사람이 뭐? 이렇게 비뚤어져 뭐! 그거 좋아 좋아! 아 좋아 좋아! 할리기막 <웃음> <웃음> 해! 막 어, 좋아 좋아! <웃음> 죽고 싶냐 너네? 나 <웃음> 싸움 존나 잘하거든? 어나 싸움 <웃음> 개못하는데 깽깝깽 <웃음> 어. 네 바로 300만원 <웃음> 어, 예, 아하3 300. 0한 대만 더 때리라 하하500 <웃음> 노래하고 나서 무슨 얘기하고 이랬냐? 다 까먹었어 나아 그러십니까? 네. 뭐게요? <웃음> 아, 오늘 너네 죽여버리네 진짜 너는 왜 이래 <웃음> <웃음> 저 기억 좀 하세요 지금 맨날 쌤마트 기억 못 한다고 뭐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<웃음> 어? 뭐라 해줘마자 꼰대 소리밖에 어. 없냐? 아니 꼰대가 아니라 그냥 공감을 해주고 싶어 협조! <웃음> 협조! 협조! <웃음> 협조! <웃음> 협조! 협조! <웃음> 너무 음하게 하고 미쳤어, 싶어서 안 피셨어 안피셨개그야 남들 똑같이 가는 거 나 괜히 따라가기 싫어서. 아 저는 그랬어요. 아무튼 그랬어요. 진짜 끊는 게어딨어 <웃음> 엄마 통, 왜 통째로 질문대로 들으네? <웃음> 갑자기 노래 기대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박자도 막 틀리고 막, 어, 막 가사도 틀리고 가사 틀리고, 틀리고 막. 어. 아주 그냥 그렇 여러분. 네. 아 근데 진짜 중식이 형 이렇게 없는 씬이 처음이죠, 거의. 어, 굉장히 큰 무언가가 빠져 있네요. 지금. 지금 화장실 찬스를 쓰는 바람에. 정수 찾샀어요 정수야, 기서 우리 집에 있다. <웃음> 미친 네, 아무튼 뭐라고 뭐가 <웃음> 미친놈. <웃음> 아니, 빨리 빨리 끝내자. <끝내줘야>. 오늘 정수 <웃음> 페널티 <생 편할> 거야. 오늘 끝나고 감탄사요. 감 미친. 선생, 넌 선생, 해넌 아까 나보고 미친놈이라며 미친놈. 감탄사였다니까 감탄사 크레이지 어째 지네 밴드 리더한테 미친놈? 미친놈이 어떻게 하지 봐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난 춤배 이제 율으로 끝났으면 좋겠어. 야만이트로1분 기다리라. <웃음> 야만에 취해서 소소한 행복 보지 못하고 이러지 실적 기다리는 가족은 다 쓰레인가 보고 가는 길이 꽃길인데 이 풍경이 막 작살나는데 아, 이행는비보장드려다이 몸이 빙신이다 내 발이 아파갈 수가 없네 그게 바로 네가 안 풀린 이유다 그게 바로 네가 맛을 못본 이유다 알아? 표자부활전이 시청률이 제일 높다 아이가? 너희 드라마는 지금 시작한기라 세상이 너를 몰라주고 사람들은 네 옆에 없고 꿀 때문에 주수 먹게 하려고 맥 공만 기다리다가 나들한테 공 패스 안 한다고 승질만넣다 내한테만 기회가 없네 희망이 없네 꿈이 없네 네가 꾸는 꿈이 잘때 꾸는 꿈이가 네 장래 희망이가 네가그 꿈에서 깨어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봐라 설마 단한 명의 사람마저도 없으면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v i e l e